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모자자씨입니다 너와도 반갑습니다 먼저 제 작품을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짧은 제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애니메이션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그림 공부도 하고 영상 편집도 처음이라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따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실력이 많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작품을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등장할 수 있게 된 계기도 지난번에 만든 스트리머 팬 애니메이션 덕분에 큰 자신감이 생겨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온 이유는 우연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절 선택해줬기 때문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 이야기는 마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그래서 다음 작품은 언제 나오나요? 음 흠... 몰라요! 사실은 팬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개인 작품들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실력으로는 완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할 점도 많고 개인적인 욕심들도 넘쳐나면서 그렇다보니 다음 영상이 언제 완성이 될지는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었 일이고 아직까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는 더 쉬운 길이 있을텐데 굳이 이 길을 가야되냐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쩌면 제 고집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는 애니메이션이 남아있습니다 느리고 실력이 부족하지만 더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자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 작품들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맞아 사실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를 따로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짜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개인적인 사심을 담은 리뷰를 매주 한 편씩 올릴 예정이니 나중에 많이 많이 봐주세요. 그럼 안녕!